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니입니다 <웃음> 날씨가 추워져서 옆구리가 아니 목이 시립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또 제가 준비했죠 노피피에노금전지원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목도리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성비 제품부터 상물하기 좋은 제품들까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도리들 보러 가실까요? 자, 제품을 추천하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유행이 안타고 깔끔 단정하고 어디에나 매칭하기 쉬운 제품은 정말 단정한 니트 목도리예요 테슬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만약에 다른 스타일의 목도리를 원하신다 하면 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키미취향으로 <웃음> 그래서 준비한 가성비 제품은 딱두 개인데요 처음 브랜드는 247 서울입니다 워낙 목도리 판매율이 좋은 247 서울에서 저는 제 취향의 목도리로 골라봤어요 클래식 니트 머플러 뭔가 포근하고 부드럽듯 쫀득쫀득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울 특유의 까슬함이 싫다 목이 예민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립자임이 들어가서 이렇게 줄무늬를 굵직하게 보실 수 있는데 많이들 하실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연출하는 실루엣으로 본 부피감과 사이즈감은 이렇습니다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끔하고 가격대가 가성비 맞죠 컬러웨이는 무난한 컬러 네 가지 컬러웨이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그레이와 브라운 컬러가 지치약이더라고요. 확실히 타세 디테일이 없어서 깔끔하고 단정하지 않나요? 그래서 미니멀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여러분, 미니멀 룩에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캐주얼 룩에도 그냥 음... 깔끔 단정 스토커즈 다음 가성비 목도리는 화이트 프로젝트. 이 제품은 올 백으로 울 특유의 퍼석함이 느껴지지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털감이 좀 느껴지는 편이라서 완전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간지럽다고 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신 제품은 깔끔한 솔리드 컬러가 많았다면 이 제품은 멜란지 컬러감과 울의 그 포슬포슬함이 시각적으로도 보여요, 털감 때문에. 자단적으로는 동일하게 립자임으로 들어가서 굵은 줄이 보이고 끝쪽으로 립을 좀더 타이트하게 짜줘서 이렇게 조금, 조금 모이는 그런 느낌? 이 제품을 반으로 접어서 끼우면 요 정도의 볼륨감과 실루엣이 나옵니다. 앞서 보신 제품보다 살짝좀 부피감이 작아지죠? 음. 컬러웨이는 6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음. 차콜 컬러와 블랙 컬러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여러분들의 옷장 그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릴 깔끔 단정한 목도리예요. 추천할게요. 스타 r 즈 자, 이제부터는 앞서 보신 제품들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가성비 목도리라기보단 만약 내가 산다면 1년 동안 고생한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느낌? 아니면 정말 선물용? 첫 번째 브랜드는 클라스티지. 여기 예쁜 목도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제 눈에 들어온 건이 제품. 울구0 나일론 10으로 터치감은 울특유의 퍼석함이 느껴지고 좀 단단, 탄탄한 느낌의 목도리였어요. 이 제품의 터치감이 탄탄한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립 짜임을 하게 될때고요빈 공간이 줄무늬를 만들어주는 건데 요거는빈 공간 없이 쫙짠 거예요. 아무튼 좀더 탄탄한 느낌 느낌의 어, 터치감이라고요? <웃음> 양면을 컬러 배합을 다르게 짜줘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끝쪽으로는 이 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어줘서 멜란지 느낌도 내주셨습니다. 이 제품을 반으로 접어서 끼우면 이 정도의 실루엣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단정하게 매주셔도 좋지만 아무래도 컬러 배합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연출해서 을이 목소리 좀 포인트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는 세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린 컬러는 네이비와 베이지입니다. 컬러적으로 클래식하기도 하고 양면 배합이 딱 또렷히 드러나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단정하게 가겠다 하면 반으로 집어서 칵 넣고 어? 아, 좀 캐주얼하게 좀 음, 귀엽게 코지한 느낌이라고 싶어 하면 요 배영이 잘 보게 이렇게 돌려 묶어주세요 Stalkers. 아유 목소리 거슬린다 아, 목... 있죠? 저희 아빠가 그래요 <웃음> 목도리를 잘안 하시는 분들 혹은 작은 부피감 목도리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제품이에요 매드고트의 컬러 엣지 스카프입니다 가격적으로는 좀 비싸다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부드러운 촉감의 캐시미어 목도리를 찾는다 하면 매드고트를 찾는 편이에요 캐시미어 3 0울 실심으로 캐시미어 함량이꽤 높아서 그만큼 만졌을 때 캐시미어 구만 올 쪽에 <웃음> 포슬포슬함이 느껴지지만 그게 까슬까슬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민하신 분들께는 광질광질이라고 어,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디자인적으로는 립을 얇게 줘가지고 얇은 줄무늬가 보이고 끝 쪽으로 배색 포인트 컬러를 줬어요. 넓이도 얇게, 기장도 짧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목도리를 한 거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반으로 접어서 넣으면 이렇게 실루엣이 나옵니다. 네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 나도 춥기는 한데 목도리 답답해 하시는 분들께 한 번쯤 시도해 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보리나 이땅색은 여성용 선물로도 되게 좋겠다. 나도 여자랍니다. 내가 없, 없어져 볼게. 스토커즈. 다음 제품은 텍스처감이 확 살아있는 목도리. 니틀리의 라쿤 블랜드 머플러인데요. FW 트렌드에 뭐해요? 이렇게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니트들이 많았는데 목도리까지 가보신 거 어떠실까요? 라쿤 50울30 나일론 20으로 터치감이 진짜 부드러웠습니다. 생각보다 까슬 알았는데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소재 특성상 털감이 느껴지고 이걸 간지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라쿤 소재 특성상 털 빠진 털 날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예민하신 분들께는 사용하시기 전에 드라이클리닝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여게 사정이 안 된다 하시면 손세탁, 울샴푸 사용해서 한번 세탁 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을 반으로 접어서 연출했을 때는 이런 실루엣이 나옵니다. 확실히 좀 풍성하죠? 컬러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왕 포인트 줄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컬러는 민트와 블루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목도리는 이렇게 바늘 로 접어서 연출해도 좋지만 좀더 이왕 뽐낼 거 약간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텍스처적으로좀더 풍성하고 재밌는 목도리를 찾지만 단정한 어, 디자인 노테슬 그냥 깔끔 니트 그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 세트로 핸드워머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할인해주신대요. 딱 2주 동안만 현명한 소비 스타카즈 다음 제품은 비비드솔리드 캐시 5, 울 60, 나일론 35로 터치감은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캐시 5%인데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울 특유의 포슬포슬 털감이 느껴지지만 절대 까칠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요 디자인 포인트는 목도리 엣지를 따라서 컬러 라인 배색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라인이 깔끔하게 들어가지고색감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미니멀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반으로 접어서 끼우면 이 정도의 실루엣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제 추천은 블랙과 그레이 그레이 컬러가면 무채색을 입으시는 분들께 포인트 그리고 요즘 브라운 옷장이 늘어나셨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블랙과 베이지 페어 이쁘죠? 깔끔한 라인감 때문에 살짝 깔끔 단정하면서도 시크함까지 뽐낼 수 있는 목도리로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마지막은 계속 눈팅만 하고 있다가 에이버 참겠어 하고 연락드린 윈더의 제품인데요. 울로0 나일론 45 캐시 5로 터치감은 울투기의 퍼석함이 느껴지지만 부드러운데 탄탄한 느낌이에요. 디자인은 자카드로 기하학적인 패턴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컬러 배합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니트 끝이 늘어나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끝에는 립 처리로 마무리. 반으로 접어서 끼워셨을 때는 이 정도의 실루엣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품은 포인트로 할거 단정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막휘 감아가 좀 펄럭이는 감상으로추천드려요 <웃음> 무난한 옷들을 좋아하시면 목도리 정도는 어좀 자기주장 강해도 괜찮지 않나요? 매칭되는 니트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컬러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제 추천은 여러분들의 옷장에 요즘 브라운이 많길래 베이지와 다크 브라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집중 목도리 s u c k 자, 이렇게 해서 이 FW 키미스픽 목도리 추천을 보셨는데요. 물론 쇼핑 소비는 지갑 사정에 따르겠지만 목도리는 기본템 유행 안 타는 느낌 깔끔 단정한 걸로 구매해놓으시면 좀 길게 길게 면년는뽕빼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선물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제 취향 듬뿍 담긴 목도리 추천 편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소개한 전 브랜드 한번씩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요청에 가능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목이 시려워, 똥, 다리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